h 프라임 세타는 루트 3 탄젠트 세타 플러스 1의 제곱 6분의 코사인 네. 제곱 세타분의 루트 3이다 마이너스 그러면 h 프라임 6분의 파이는 탄젠트 6분의 파이는 루트 3분의 1이므로 밑에는 탄젠트 아, 루트 3분의 1 곱하기 루트 3 해가지고 1. 1 더하기 1은 2. 2 곱하기 2는 4. 분의 탄젠트 아, 코사인 6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... 아, 뭐랬냐. 3, 2분의 루트 3이고, 제곱은 4분의 3. 역수 취해주면 3분의 4 루트 3. 마이너스 한개 붙고, 이거는 곧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. 이므로 답은 2번입니다. 아오... 그, 그때는 왜들렸어요 모르겠습니다. 크... 음... 다른 것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? 오케이. 오케이? 오케이. 네. 잠깐만요. 아니 저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. 네. 아, 지금 푸는 방법 좋은 것 같아요. 네. 어... 괜찮아요.